투수! 아 저격이네 아 투수 저격이네 아왜 나랑 같이 걸려 아 이걸 같이 걸리네 저 자식은 뭐야? <웃음> 뭔데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싸가지가 없죠? 아 어떡하지? 투수 다 찢어? <웃음> 아, 아니야 미드 소라카? 아우 투수야 어, 왜 이래 아우 투수 다 찢어 투수야 제발 아이 투수 아 이거 너무 아야 재밌겠다 그냥 해봐 씨 아씨 해봐 아 모르겠다 해봐 몰라 회장인가 신고 저 자식 신고하려면 게임 해야 돼 <웃음> 아야 아이 그만 때려 씨 아야 아야 help me 미! 아! 아! 저런.. 저러... 미드한테는 바라면 안 돼요 어 아이! 진짜.. 솔키 <목소리> 소라카 온다고? 어? 왜 와? 왜? 이제부터 안 온다. 몰라요. 이제 여기 와서 경험치 뺏어 먹으려는 거지, 이제부터. 던지는 거야, 이제? 와, 정말 쓰레기네. 비정받아. 차라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친구들인가. 뭐라카 <웃음> 던지러 갑니다. 첫 판부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났어요. 레드 뭐? 차라리 나가 이 자식아. 그럴 거면 나가 탈줄 알고 차라리. 안 돼! 아 억지로 출발! 새키야 아우! 너를 쳐! Nope, nope.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할 선택 이 블루를 내가 먹을까요 말까요? 쟤 절대 혼자서 안 때리거든요? 근데 던진다고 다른 라인 갈때 저거 내가 먹을게요 그냥 죽어, 죽으라고 얼른. 죽어. 내가 먹을게, 고마워. 고마워. 그렇지. 집중. 그렇지. 좋아요, 좋아. 역시 투수. 마지막기회다 레드블루 내놔라. <웃음> 초등학생이야? 그렇지 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지 <웃음> 어차피 지금 쟤네 말, 드, 제말 듣는 애가 아, 아무도 됐습니다. 없어서 하지 마. 우리가 바롬볼 팀이 어디있었는데 헬로우 아, 아, 아, 아. 이판 가망 없어요. 언니가 응. 갱풀도 너무 쎄고요. 가봐 그렇지. 간다. 물어! 탱크를 물어! 탱크를 물어! 와우! 먹을 수 있어요? 계속? 오! 와, 근데 이러고 치면 진짜. 아나 첫판에 눈물 리고 빡쳐서 꺼도 되는거죠 브러쉬 죽으면 안되는데 아나 초시개도 못썼다 아씨아 <목소리도> 죽었다 이거를 꼈어요. 와, 이거를 꼈어. 와, 이거 투수 줄게. 와, 오, 손이 막 떨려? 지금 막 손이 막 되게 떨려. 이거 봐 보이세요? <웃음> 제발, 제발 계정계정 삭제, 삭제해주세요. 진짜! 진령 어떻게 나왔냐? 아 딜이득이야. 1등 안 해서 이겼다. 인정, 인정. 1등 안 해서. 내가 1등하면 항상 지거든 항상 내가 1등하면 쳐. 다행히 1등은 안 했어. 수수, 고생했어요. 수수, 수수 캐리. 인정. 다음 판도 이기세요. 하이킹. <목소리>